오늘은 고창읍성에 왔습니다 이곳은요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해자 성형 유체인데요 네, 저희게 친음을 맞기 위해서 성주의를 연결해서 물론 채운 곳이랍니다 수선 예, 안에 둘러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노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시대부터 자정했는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이며 예, 너무 오래되어 보니까요 주대에 지탱하고 있는 노목들도 상당히 많네요 아우 성공 <웃음> 시루 앞에도요. 네, 연못이 또조성되어 있는 요 어, 노성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크니까. 홍덕비들이 또 줄줄이 조되져 있는 요 네, 동원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원은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니 죄를 알렸다. 예. 아, 니니다 아, 니가. 아, 니 아, 프가 아, 아, 니가. 아, 니가. 아, 니가. 아, 니알 아, 다 철아, 오늘 너무 용니다 네가 니 죄를 알렸다. 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